두 번째, 정진여의적 노력하라. 보통 욕망하라 해서 끝내시려는 분이 있어요. 간절히 욕망하면 이루어질 거다. 간절히 욕망하면 왜 이루어진 지 아세요? 욕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별짓도 다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절히 도박하고 싶죠? 그러면 도박을 하게, 하고 있겠죠, 언젠가. 도, 간절히. 뭐, 욕망만 있는데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간절히 욕망하니까 집문서라도 들고 나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할 용의가 있다가 그 간절히 욕망해야 되는 이유가 욕망을 해야 여러분이 노력을 달게 여기요. 보통은 그 노력을 쓰게 여깁니다나 판사 되고 싶어 사시봐야 돼. 요즘은 이제 로스쿨 가야 돼.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보통 거기서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욕망이 약하니까 안 된다. 욕망이 더 간절했으면 됐을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떤 사람이 공부는 안 하고 욕망만 엄청 그런 간절하게 키워요. 판사, 판사. 막, 나는 이미 판사다. 막 벽에다 써붙이고. <웃음> 막 집에서 재판하고. 가족들한테. 막 판사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어. 이미. 그럼 막, 그러면 믿음이 되게 간절한 것 같죠. 그럼 로스쿨 가야지. 그러면 의욕이 싹사 그렇네.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 자, 노력을 안 하면 안 일어납니다. 욕망하면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렇게 욕망을 하면 대개는 노력하게 돼 있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지게 돼요. 있 그래서 욕망하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노력하랍니다. 신통을 얻으려면 욕망을 원하셔야 되고 그다음 노력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염여의적 자나깨나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몰입을 해주셔야 돼요. 염 보세요 지금 매 순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또 그거, 또 그거, 또 그거. 관여의적 근데 네, 자 여기까지 와도 안 돼요. 저 욕망했어요, 노력했어요, 몰입했습니다. 왜안 되는 걸까요? 연구하라. 좀 연구를 해보라는. 겁니다. 이치를 따져봐야죠. 그래야 그, 올바른 피드백이 가능해집니다. 그 노력에 대한 올바른 피드백이 안 돼요. 연구를 안 하고 하면. 그래서 이네 가지를 갖추면 누구든지 신통을 얻을 수 있다는 건 현상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 현상계가 바뀌어요. 신통이 다른 게 아니라 현상계를 내 뜻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계가 내 뜻대로 아예 안 되는 물건은 아니에요. 이런 노력,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면 내 뜻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계는 근본적으로 내 뜻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거는 무상하게 또 흘러가겠지만 분명히 내 뜻을 어느 정도 관철시킬 수는 있어요. 정당한 노력으로. 그래서 신통도 정당한 노력으로 신통을 부리는 겁니다. 자, 네 가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지금 무슨 그 요즘 자기 개발서나 이런데 들어가야 맞죠? 뭐 이렇게 시크릿 오브 시크릿 막 해가지고 네 가지만 지켜라, 욕망하라. 책 하나 글싸지 않아요? 이 노력하라. 막 욕망하라만 막책 시커멓게 될 정도로 보고 노력하라 부터는 안 보실 수도 있어요. 욕망하라. 막 거기는 또 보고 또 보고. 노력하라 부터는 책이 되게 깨끗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연구하라 쪽은 아예 뭐, 새 책이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뭘 얻을 수 있...